예, 고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제목이라든가, 그래서 아까, 원래 에너지 분권에 강조했습니다만, 식량과 에너지가 함께 생각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수도권, 또는 지방, 지역, 이런 말쓸때참 거부합니다. 실적으로 어,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경제적 대안을 찾는다 는 차원에서 한번 이런 있습니다. 흔히들 요즘에, 뭐, BC, BC라고 할 정도로, 예, 코로나가 지금 이제, 우리 생활에 완전히, 이, 일상의 비일상화, 비일상의 비상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볼 때,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시장에 대입할 건가, 또, 그리고는 어떻게 앞으로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키울 것입니다 재한 확산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고용안전이라든가 신뢰를, 신뢰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식량에너지의 자극 자족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 그 중에 특히 국토의 불균형에서 식량에너지의 자극 자족을 도론 상승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가 지역성생종합계획을 예, 작년에 내놨죠. 예, 수도권에 집중되고 과밀되는 것. 예, 서울도 어려움이 있다 이거 너무 많이의민이 있다. 그런데 반면에 지방은 지금 예,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좋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작지만 자기 집 있는 사람은 신경안 쓰고 있고요. 마치 우리가 대학생, 졸업한 아이들을 갖고 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것 특히 부산 지역에서 이 글을 쓴 분이 이 칼럼을 썼는데요. 1 0 0개 대기업 공사가 75.3%가 쓴거 있어요. 86% 매출, 점수예요. 흔히 스카이비아 세계가 220개 정도 되는 야의교육예산의 18%를 써버렸다. 행정수도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움직였다. 언론도 KBS 같은 경우는 지방 이전이 됐고 등등의 지방 입장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때만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어, 팬데믹이 이제 우리는 그 근본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지나가리라. 이런 식의 사고를 대부분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죠. 2008년에 저는 WHO의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니까, 그때 벌써 기후변화를 내세우면서 식량위기, 폭염, 불부족, 감염병, 해외 확산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그린 리 유기, 유기를 한국판 유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고 녹색 전제로 전환을 하면서 수도권 과민이나 농촌 과소 현상을 해소하고 식량이 너지자극 자족이나 공공 비즈니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기에 핵심은 먹을 거리와 에너지다. 는 것입니다. 어, 세계적인 탈원전 에너지 전환이 지금 현재 그린 유딜 정책으로 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나 유럽에서 과감하게 예, 재정을 투자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판 유딜 정책이 너무 디지털, 동심성 기계면 산업육성의 중심이 되고 근본적인 기후이나 에너지 전환 농구, 농촌 업농 살리기 불평등 해소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양성이나 의지가 너무 부족합니 왜? 안 겪어보니까 이 안에 건물 시원한게 있으면 낮에 햄볕이 지금 일본이 40도가 넘는다고 우리나라가 38도가 돼고별 관계도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 많은 청년들의 실망과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끊금없이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고탄소녹색 성장이 되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판 그린 UD이 되려고 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걸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기후이나 재난의 회복력을 가지고 할수있 인프라를 가진 도시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자치공권과 연계해서 지역의 에너지 나먹을 그리 경제체전을 전환하는 거기에 따라서 법과 행정조직 재정조달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작년 원래 이야기아니라 2015년도 유엔의 SDGS에서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 제시가 되었고 거기에서 보면 크게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로서 빈곤 난민 분쟁 문제, 교육 문제가 있고 지구 환경 문제로 기후 위기나 에너지 생물 다양성 그리고 경제사회 문제로 기술노사, 생산 소비 산업 혁신 같은 문제가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우 연구원이 이걸 서울시하고 SDGs, UN과의 그런 전합성을 어떻게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선 도시와 농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에너지 상생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우리나라에지금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그린전력 향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 소비자가 그린 전력 정서를 구입해서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데 그 전력을 농촌 비수도권에 있는 제생각능 에너지 시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구입을 하는 것이죠. 또는 지금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와 같이 농촌에 이제 에너지 농사를 함께 그런. 새로운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어, 확대를 위해서 그린전력정서 제도가 어, 일본의 한 2010년대, 2008년도 이럴 때부터 시작이 었는데그린전력정서는 예, 어, 수도권에 일본을 치고 한다면 어, 기업의 지자체 등이 비용을 지불하고 정서발행 사회, 사업자가 새로 생기죠. 거기서 발전설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이용을 하는 것인데, 일본의 경우는, 어, 제펜 네추럴 에너지 컴퍼니 리미티드, 일본 자연 에너지 주식회사가 도쿄의 본사를 두고, 태양광 풍력바이오서스 수역, 이런 것을 사업을 하면서, 그린 전력 정서를 발행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실제로, 어 지금, 본래 탈을 전제 도요타 같은 경우가, 5천만 킬로와, 소니가 1,600만, 또는 국제공항나 리타 같은 경우나 계압 등등에서 2억 3천만 킬로가 되는 규모입니다. 이 구조는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전체적으로 보면 어, 자연 에너지로부터 발전된 전기는 발전소 지역에 전력회사가 구입하든지 다른 공장에 사용이 되는데 어, 장점은 지금같이 기후변화, 특히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면서 우리가 지금 기후 악당 국가로서 황민이 높은데 이산화탄소를 자적으로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 우리 사회가 기업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함으로 써서그 기업의 브랜드, 앞서 같게 공영역에서 어, 말씀하신 SK라든지 이런 데서 사회적 가치가 된가 이런 것을 많이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 사회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발전사업자 같은 경우도 어, 지속적인 설비 운영 정서를 할수 있는 자원이 끌어들어 올수 있고 어,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데 대도시에 있어서 수도 경기도, 하이든, 이점이 있는 것은, 직접 여기에서 좁은 공간에 제생각능 에너지를 할 수가 없죠, 사업. 그러나, 어, 각 비수도권에 분산을 시키고, 자원을 조달하고서 자연에너지 사업의 사업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기의 지혜를 좀만된다면 충분히 우리도 한번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전력, 그린 전력을, 구입을 공공기관에서 철저히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어로 룰을 정해서, 일본의, 도쿄의 각급 공공기관은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RPS, 신재생 에너지 공급 업무화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 지원자들, FIT를 어 제대로 좀더 도입하고 소규모에는 그래서 어, 전체적인 어, 제도를 보는 것가 특히 서울이나 전국 광역시의 경우 이런 거리 전력 정서제도를 서울만 하지 말고 광역시가 예. 서로 함께 뭐 서로 뭐 사대 본사를 둔지 5대 본사를 둔지해서 이런 것을 어, 충분히 거리 부입 확대 방안을 진도 있게 출입할 필요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법적으로 이런 건축물의 대규모 건축물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촉진 노무와 규정 같은 걸 실행하는 게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의 경우도 일본의 유고 대학교에 있고 있는데요, 불교 대학이죠. 대학의 사회적 체질, 체질 투자 SRI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지역 공원형 해양광발전을 하냐면 이계약에서 나름 에, 투자금을 만들고 그것을 인근,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또는 그인접된 어, 지자체에 기초 지자체에 대한 MOU를 맺어서 어, 거기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에, 그 돈을 자금을 만들어주고 운영회사를 만들고 여기에 교세라 어, 같은 벽도 있는 예, 태양광 배열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경제를 진작시키고 실행하는 단위로서는 인근 지역과 은대를 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메가솔라 발전을 실험적으로 이럴 수 있도록 추진해볼 게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이 공공기관이 형식적이다요 그걸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영 사교육의경에 어 일본에서 슈퍼 호텔이라고 있어요. 오사카에 건사가있는데 여기는 어, i s o 14,000일도 온전이 있는데 굉장히 환경에 대한 의식이 있는 호텔입니다. 에코 숙박도 가고 그러면서 이 지역이 인근에 있는 미에 있는 이가시라고 하는 데에 2가와 w 짜리 태양광 발전을 천지를 보여요. 그러면 숙박할 때 CO2가 배출되고 탄소 상세가 가능하고 대신에 거기에 참여하는 고객에게는 그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과자라든가 물산 또는 매점 수입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나는 쌀이나 채소를 수입 구입을 해서 호텔 조식으로 재는 실질적인 우리가 차원이 높은 어 그런 상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 거꾸로 오히려 지역의 유기농업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돈이 그 지역 안에 도시들이 와서 볼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가 있고 이 슈퍼 호텔은 굉장히 에코텔로서 브랜드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그 다음에 좀더 태양광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지붕과 패널을 투자를 분리합니다. 자기 집에 지금 서울시는 자기 집에 도시만을 위해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서울 FIP 같은 걸세 줍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집하고 우리 집에 태양광을 패널을 올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출력을 질공생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 지역도 물산 판매를 제공하고 재생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지역 진흥 외에도 농가라든가아공업자빵 방금 같은 이런 폭넓은 지역 산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공성자플러스로 서울이 원전하나 죽이기에 원전하나 죽이기 투도했듯이공성자 플러스는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갖게 합니다. 이런 걸 공공시설에서 이제는 산업시설까지 확대를 하고 새로운 신상 방식을 부자 지역의 근포가 이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조금 더어 깊이 있게 연구를 한다면 지역 경제를 진흥하고또 차세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기업의 지역 공원 또는 CSR 같은 이런 형태를 좀더 넓은 감옥적의 어떤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쿠쿠시마현3일일 예, 쿠쿠시마 예, 원전사고가 난, 동일본대지진이나 곳에 속한 분의 미나미소마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마을을 만들어서 예, 이걸 통해서 관광을 하고, 예, 실제로 농업을 하면서, 어, 예를 들면, 어, 농업, 논이라든가, 밭에, 언덕에 연락 그런 곳에 어, 이렇게 태양광 널을 설치하고, 어, 전체적으로, 네, 반동, 반전이라고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 자금률이나 에너지 자금률을 높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고성, 또는 남해, 화동함면부창 같은 경남내의 여섯 개급이 또 전남 고성의 명농형 태양광 산업이 진행 돼서 나름대로 어, 결과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 전기생산과 농사를 어, 이렇게 한 4m 정도 위에 파이프를 해서 올리면 1조량을 어, 가지고 30%가 태양광 발전하고 나머지 사이로 들어가는 빛이 별을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단순 농작물 재배보다 수익성이 최대 30%가 높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 변홍사보다는 소득이 두 배, 아주 많은는세 배까지 증가하는 현상이 있다고 미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 흔히 예전에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경남 통영이 고향입니다만, 저희 이제 큰 집에, 예, 할아버지가 계시던, 할아버지 계시던 집에 가면, 당시에 메탄가스를, 예, 음식을 다 해먹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조금 더 요즘에는 수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농촌에 새로운 새마을 운동으로 에너지 농사를 좀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아예 어, 법적으로 이것은 이제 유럽에서 특징인데 어, 에너지 재생과 에너지 법을 지금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법을 만들어서 스포트들이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게 코펜하겐 앞에 한 3km 떨어진 대상의 대상풍력인데 여기에는 시민과 전력회사가 50% 공동 출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이 도시의 전력의 3% 이상을 공급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20% 이상의 시민 소유를 하게끔 업무하고 구체적으로 자격적건을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에너지 전환으로 보면 해상풍력이라든가 이것이 어, 상당히 필요하고 한데 어, 에너지와 관광이라든가호이라든가 이런 것 서로 상충하는 것이 많고 그 지역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는것은 결국은 기본적인 인식이나 교육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는 생태산업단지엠바르멘탈 네. 인더스트리얼 파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요 이 중에 대표적인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덴마크의 칼론보로 생태산업단지는한 어 공장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다른 공장과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그이 나오는 슬러지를 다른 회사가 처리하고 이런 어 순환형 엠페코 하는 단지가 되어있죠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는 한해 그 기업의 자발성이나 창조성 사무실제를전적하로 우리나라다운 형태의 생태산업에너지를 만들어가는게 필요하다 저는 도농상생이라든가 앞서 또 다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에너지공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는 도시대로만 집값 올리고 농촌을 일종의 약탈하는 경제로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시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의 비전을 농촌과 연대해서 농촌과 연대해서 살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명의 전환, 생태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 이런 에너지와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우리나라 농가 정말 답답하고 다들 농촌에서 왔는데 농촌은 몇 평계치고 지금 우리나라의 농가 경쟁도 평균 다 6.8세입니다. 그런데 2 3의 자금률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좀더 제도적으로 국민 기본 소득이라든가 농가 부채 해결이라든가 또는 도시의 근로자의 최소임금 과농촌의 계절 근로자의 임금의 계획일이지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잘 만들어준다면 제대로 비농기촌 지원금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어 제가 이런 면에서 울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산지소에 급식 소비 메터로만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좀 있었는데 일본의 농림수산부에는 일본에서 난 것만 모여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에 뭐 어디에서 어디가 왔다 이런 게 문은 음. 어디죠? 어. 죠머니까요 아, 그래서 음. 시청이라든가 기초지자체 공공기관이 어, 우리 국내산, 저기도 수도권 중부지역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을 제대로 먹는 노력을 한다면 그걸 통해서 건강도 정신시키고 국민의 들 의식을 받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식량투자펀드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시험적으로 세계 최초 쌀보이 지역화폐 즉 한옥 정도의 쌀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지역화으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맨땅의 펀드라고 해서 어또 30만원 받고 투자자를 보존해서 한도도 벗습니다. 이런 것을 인권의 보놈법학 지자체와 어, 제대로 된 MOU를 체결해서 시너지 역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홍성의불무생계에 있어난 단품도 정말 도시 소비자들이 펀드를 조색해서 좀 지원해주면 참좋아요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은돈의 경기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농민, 청년기품소득 같은 이런 제도적인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농촌이 이손은행과 함께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빈지버린 같은 거를 제대로 해서 어, 여기에 보면 일본에 는면 귀농기촌 정책의 주택 건설 지금 여기 대체해서 이지공사와 어,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주택 건설 촉진 사업으로 약한 2천만 원을 보조해 줬는데 타 시도에서 특정 내에 이조해서 새롭게 주택을 건설 구입할 경우 아파트를 새롭게 건설할 경우 보조금, 교부, 지원, 정주인구, 증가, 위안기촌 같은 걸 만들어서 민산 사업자의 근제활동을 초취를 는데 주말농장이라든가 모농직들의 장 또는 도시에는 시민건강이나 농업대학을 개설해서 비농기촌의 평생강좌를 열어 주말농장을 농민을 감사로 선다거나 또는 건강끝거리 상가인 로아스가 그들을 명동의 중심에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 중요할 것습니다 제가 동쿄 앞에 하나소 빌린이라고 한 10천 건빌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정부 안에서 수경대결해갖고, 자기들이 반찬 먹을 걸 먹고요. 그 다음에, 일격하게는 산데, 여기에서 2003년부터, 방기 연수 농업 인턴 프로젝트에서, 그 사람들이 양복을 하며 왔어. 평소 때, 여기서 배우 주말 되면 인근 농은촌에 가서 농사를 짓고, 이런 기촌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이사람